박... 자, 뒤돌아 서서 관중들한테 긴 사례입니다. 뒤돌아... 자. 자, 뒤돌아 서서 관중들한테 긴사례 사 하나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울 김포 영광께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아랜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본다는 것은 그건 좋지 않은 예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달려서 오늘 주심이 용산하고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충격 행사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이 연결은... 우리 하아랜드 <웃음> 역사에 제일 제, 많이 나오죠. 최대인원이 오신 거예요. 오늘 한 100명 오셨어요 지금. 응급 예. 장원이요. 연주 한번 하세요 지금. 예, 지금 하세요. 너무 조금 친으니까여섯명서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 앉아 보세요. 이거 혹시 필요한가요? 김치. 그러면은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 이거 양념이구나. 거기 바닥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냥 앉아도 괜찮아요. 원두막에. 아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요. 그럼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상하게. <웃음> 이스 와. 멋져. 아우스 아웃! 아웃! 안지아이아 이미승 공사님 한점 남았습니다 고객이시는 동포 여러분 한점 남았습니다 오, 오, 오. 잡아야 됩니다 <웃음> <웃음> 일이이영 <웃음> <이형필 웃음> 장군님 아 유영필이 아니고 이영필입니다. 이 이. 예, 유영필 아니고 이영필 <목소리> <목소리> 네 이영필입니다. 자 뒤돌아서서 관중들한테 뒤돌아 서서 관중들한테 긴 사례입니다. 자 뒤돌아 서서 관중들한테 긴 사례입니다. 박수! 김준호 시선 일방입니다그 다음 기회가 없으십니다. 안돌리.. 안으란 시선이 기회가 없으시고. 다음은 남성 이교구 유준수 누가 던지셨습니까? <웃음> 아, 유준수 시선이 넘겨주시면 됩 여섯. 파이팅 화이팅! 두 개, 두 개! 두개 나세요, 두 개! 한번더 보세요! 사장, 인정, 인정!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오 남성대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단합대회를 하고 우리 또그 동안에 교제가 멈췄었는데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공연계 많이 공사님들 오셔갖고 네. 너무너무 모시는 어, 하루였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하와랜드를 우리 김경식 선님께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또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 천국의 어떤 그런 기쁨을 만끽할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준비위원님들 특별히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 등을 만들어 주신 우리 그 여성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덕분에 좋은 행사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 조크대회와 함께 소윤놀이도 하면서 오랜만에 코로나에 오랫동안 인하여서 우리가 만남을 못 가졌었는데 아, 저희들 이 단합대회를 통해서 성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삶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습니다. <목소리>